네,皆さん,こんにちは. 여기서는 일본어 3, 에, 네 번째 시간에 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도록 합니다. 하이, 자, 에, 오늘부터 2과 어, 내용 들어갑니다. 하이, 에, 가능형 끝났구요, 어, 나이형이란, 2과 어, 내용 들어갑니다. 에, 자, 교재에 있는 사람은 22쪽, 22페이지, 밑에ください. 22쪽 봐 보세요 음. 자 거기를 보면은 동사의 어, 부정형 이라는게 있습니다 부정형 음. 근데 여기에 에, 화면에 나와 있듯이 나이형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음. 그건 똑같은 겁니다 나이형 이라고 할 때도 있고 어, 부정형 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부정형 이라고 있으니까 알겠죠 음. 어, 부정 뭐뭐 하지 않다 아, 그런 어,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이 자, 간, 어 활용형이 많아서 조금 어렵, 음뭐 복잡하겠지만은 이제 음, 볼게요. 자, 자, 3그룹 동사는 스루하고 크루가 있죠? 음. 자, 스루는 어 시나이로 바꾸면은 어 하지 않다가 됩니다. 하지 않다. 음, 그렇죠? 음. 자, 크루는 거나이로 바꾸면은 음, 어 오지 않다가 됩니다. 음. 자이 그룹 동사는 이 그룹 동사는 항상 똑같죠? 르 떼고 나이를 붙이면 됩니다. 미나이, 다베르, 다베나이. 음. 자일 그룹 동사는 이끄, 이가나이가 됩니다. 어떤 규칙입니까? 음. 그를 뒤에 글자를 아단으로 바꿉니다. 같은 행에 아단으로 바꿉니다. 이끄가 이가나이 너무는 그러면 넘아나이가 되겠죠. 음. 가우는 네, 이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에, 가우는 가아나이가 아니라요. 가아나이로 하고 싶죠. 어, 근데 아가 아니라 와가 됩니다. 가와나이 음. 이것만 조심하셔야 돼요. 으로 끝나는 동사 있죠. 으로 음, 예를 들어 아우 만나다. 음, 자 이거 으로 끝나는 동사를 나이형 부정형으로 바꿀 때는 와가 되는 겁니다 아와 나이 음, 그렇죠 어, 가와 나이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하이 자 일단 어, 에,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였습니다 에, 교재 23쪽에 나와 있는 거를 어, 좀 활용해서 어, 조금 연습해보세요. 음,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 자, 어, 나이형 음, 이라는 거는 뭐 어떨 때 쓰냐 하면 제일 기본적인 거는 간단한 거는 이겁니다. 음뭐 음. 예를 들어 어, 이거 반말이죠. 반말로 얘기할 때 이거 먹을래? 거래 음. 다베르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음. 근데 어, 먹을래 한다면 응, 다베르 하면 되고요. 자, 아니 안 먹을래. 먹지 않을래. 어, 안 먹을래 할 때는 여기서 나이형 쓰는 거죠. 응, 부정. 응, 이렇게. 응 음, 응, 다베나이. 이렇게 하면은 응 음, 아니 안 먹는다. 안 먹을래.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어. 자,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내일 학교 갈래? 음, 明日学校行くうん行くな이うん行かない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서관う서うん 할래? うん서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 자, 이거는 슬슬 돌아, 돌아갈까요? 어, 돌아갈래? 어, そろそろ帰る? 이런 식으로 일본어 많이 해요. そろそろ帰る? 응,帰る. 응,帰らない. 맥주 마실래? 응, 비를 너무. 응 너무. 응飲まな 어, 오늘의 일본 수업 나갈래? 응,今日の授業, 어,今日の日本語の授業出る? 응,出る. 응응, 되나이. 응, 그런 식으로 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수업 시간에는 응, 연습했어요. 어, 바로, 고래食벨る 응, 더 벨나이. 바로, 어, 활용할 수 있도록. 아, 시다, 가, 코, 응, 응, 가, 응, 가, 응, 응, 가,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そろそろ帰る? 응, 응,帰らない.ビール飲む? 응, 응,飲まない. 今日の日本語の授業出る? 응, 응,出ない. 자, 어, 이거죠. 이건 계속 반복되는데, ま, 이거를 할수 있으면 되는 거죠. 어. はい, 자, 기본적인, 뭐, 제일 간단한 나이형을 활용한 표현이죠. 어. 어 이거였습니다. 이런거였습니다 많은 어, 는 이건 반말로 얘기하는거 친구끼리 얘기하는거고요자 어, 그때 말거는 어떨 때 쓰냐 하면은 어, 교재 22쪽에 나와있습니다. 2번 보시면은 어, 나이형 활용 문법이라고 해서 어 나이형으로 활용해가지고 어 뒤에 뭐가 붙으면은 어, 뭐 여러가지 표현을 어, 만들 수 있는데 자 수업시간에 이번에 배운 것은 이 표현입니다. 나이데라는 표현이에요. 뭐뭐 뭐, 하지 않고. 음. 자, 어떨 때 쓰냐 하면요. 아이. 자, 아이, 공부합니다. 勉強します. 음. 근데 x표가 나와 있죠. 자는 곳에 음, 자다가 내를 그러면 차지 않고 공부합니다. 내 나이데. 음. 勉強します. 여기에 음, 나이 형가 쓰여지는 거죠. 나이대로 하면 자지 않고, 뜻이 되는 거죠. 음, 커피飲みます 커피를 마십니다. 자, 설탕을 넣지 않고, 라는 거죠. 사토을이어ないで 커피を飲みます. 자, 이 아이는 신발 안 신고 달리는 거죠. 달립니다하시리ます 달리다가 하시르에요 하시 근데 이거는요 어~ 1그룹 동사입니다 1그룹 동사 응 어~ 카에르라 마찬가지죠 어~ 1그룹 동사 어~ 1그룹 어~ 1그룹 음~ 어~, 응. 어 그래서 하시리마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쯔오 하쿠 신발을 신다 자 신발을 신치 않고 어~ 달리는 거죠 그쯔오 하카나이데 하시리마스 음. 아이. 자, 어, 반대로, 이 아이는, 음, 표시되어 있는 아이는, 신발 신고 달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음. 靴を履いて走ります.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음. 그냥 대형입니다. 그, 그냥 하履르 대형으로 바꾸는 거죠. 에, 자, 이거는 프린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은, 어, 이거 활동하기 위해서 먼저 정리를 했어요 어 각각 동사를 어 나중에 활동해서 쓰는 동사를 어, 대형으로 활용하는 거랑 어뭐나 이대로 활용하는 거랑 음, 이건 할수 있습니까 어. 자막 뭐, 이렇게 이랬대쓰카때 이거는 음, 대형입니다. 그냥 대형 입니다 음. 그냥 대형음자 이거는 금방 음, 설명한 나이 형음 이거를 바로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음. 할수 있는지 확인하시 해 보시고요. 아이. 자, 에, 이런 활동을 했어요. 자기 습관이라든지 에,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 "私は 나는 설탕을 넣고 커피 마십니까? 안 아, 넣고 마십니까?" 어. 아, 둘 중에 하나죠. 아이. 자, 넣다가 이래로죠? はい, 砂糖を入れてコーヒーを飲みます. 인지? 砂糖を 入れないでコーヒーを飲みます。皆さんはどうですか？私は砂糖を入れないでコーヒーを飲みます。はい。はい。じゃあ私はポークルサヨン해서ピザ를 먹는지サヨン하지 않고ピザ를 먹는지、 그거죠はい使う意味니다 스다サ영하다。はい。皆さんはどうですか？はい。 私ははいフォークを使わないでピザを食べますはいパブルモッコ発今日読みか私はご飯を食べて学校に行きますはい私は毎日まあご飯を食べまあご飯イラゴヘドパンをルモックス3玉うんパンを食べて学校に行きますし草ハゴおん 와이시와 소금을 뿌리고 계란 이라이어 계란 이인이 인가 어, 모르겠습니이만은 아이, 어. 어, 아이, 글이상이수이 있습니다.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에 소금을 뿌리고 먹습이까 계란 프라이를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가 눈알 는 나타내고 요는 굽는 거죠 에이. じゃあよろぶん落とすみかはい私は塩かけないで目玉焼きを食べますはいじゃあすいっこちゃみかあっこちゃみかはい私はパジャマを着ないで寝ますうん私はまあ t シャツうん着て寝ますはいポスルタゴ学校へおみか 私はバスに乗らないで学校に来ますはい私はまあ地下鉄か車に乗って学校に来ますはいじゃあマジマギンかよはいえ、ヘンドポン携帯ラゴいっちょ携帯の音ソリうんクゴちゃんみかあんクゴちゃんみかはい私は携帯の音を消して寝ます 어다시 진동 음, 진동 을일본어로 바이브 라고 하죠 바이브 바이브 2 시대 어. 내 마스 하이 아자 아마 이거를 활용해서 뭐 간단한 게임을 했는데 에마 이거는 됐습니다 그면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를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 자기가 어, 뭐뭐 하고 뭐 한다 어뭘 한다 어, 하지 않고 뭐 한다 어. 그런 거를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は이 자, 아 일단 어, 이번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은 음,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이형, 활용하는 거랑 어, 이거 나이대라는 표현을 배워보았습니다. 아이, 자, 민화상, 오츠카레 사모 되시 수고하셨습니다.